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옷잘 입는 중년, 노년 분들을 위한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 구독자가 아닌 분들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왕이면 요 좋아요와 댓글과 알람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중년이나 노년이 돼서도요 옷을 우아하고 멋지게 입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어떻게 하면 옷을 우아하고 멋지게 입을 수가 있을까요? 요즘은 중년이 되어도 또한 노년이 되어도 또한 이 젊은 분들도 패션에 대한 어떤 그 경계선이 없는데요. 이 노년분들도 중년분들도 젊은 분들처럼 옷을 입기를 원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또한 이 노년분들도 젊은 분들처럼 요가도 하고요. 또한 활력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운동을 계속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이 중년이나 노년에도 어떻게 하면 젊어 보이면서도 멋지고 또한 우아하게 입을 수가 있을까요? 저희가 한번 예를 들어보고요. 이 사람들처럼 또한 어떻게 하면 저희가 옷을 입을 수 있는지 몇 가지를 제가 한번 간추려서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오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사진 속의 주인공은 65세 대학교 교수 린 할머니입니다. 놀랍죠? 굉장히 트렌드 합니다. 이 옷이 굉장히 트렌드하고요. 감각적입니다. 이 옷에는 사진처럼 이렇게 나이 제한이 없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사진에주는공은요 70세가 넘은 랜다 로딘 할머니인데요. 옷 입은 스타일좀 보세요. 나이와 상관없는 이 스타일을 연출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드신 분도 충분히 젊게 또한 세셔너블하게 입을 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요. 롱코트와 가디건과 또한 베스트입니다. 이 롱코트나 이 가디건과 베스트는요. 저희가 시각적으로 길게 보이면서도 좀 날씬해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네, 롱코트, 가디건, 베스트입니다. 먼저 롱코트인데요. 이번 시즌의 코트 트렌드는 기장이 긴 코트입니다. 이긴 기장의 코트는요. 신장이 길게 보이는 효과가 있고요. 몸이 날씬하게 보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탈리아의 마가리타 여사입니다. 나이는 60대 이상인 걸로 알고 있고요. 옷을 아주 감각적으로 잘 입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이첫 번째 사진을 보시면요. 이번 트렌드의 체크코트와의 코디로 브라운과 화이트로 코디를 멋스럽게 했습니다. 체크코트 그 안에 책상이 브라운이 들어가 있어서 브라운 팬츠와 구두, 가방이 잘 어울립니다. 두 번째는요. 키가 작은 분들은 두 번째 사진처럼 그 안에 옷들이 상하를 동일한 컬러로 코디하였고요. 전체적으로 컬러를 통일감을 주어서 더 심장이 길어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상하 동일한 화이트 컬러의 블랙 코트와 블랙 슈즈와의 코디입니다. 또한 스카프로 포인트를 주었는데요. 겨울에는 이 블랙과 화이트와의 코디는 아주 멋스러워 보입니다. 네 번째는요. 이 드레이프가 있는 그 카멜의 코트를 입으셨는데요. 천을 내려뜨렸을 때그 생기는 자연스러운 그 느슨한 주름이 날씬하게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네, 가디건과의 코디입니다. 첫 번째 사진은 87세 영국에서 유명한 여배우인데요 키가 155cm의 주디 덴치 여사입니다. 이분이 그 스카프와 긴 코트와 긴 가디건을 즐겨 입으셨는데요. 왜 그럴까요? 길어 보이고 날씬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상하의 옷을 같은 블랙으로 맞춰 입으셨는데요. 키가 작은 분들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목걸이도 하셔서 굉장히 더 세련돼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사진 다롱 가디건과의 코디인데요. 이 복장에 롱 목걸이와 롱 스카프로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다섯 번째 사진은요. 화이트 셔츠에 짧은 길이의 그레이 가디건과 팬츠. 거기에 주황색 가방으로 멋스럽게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중년이나 노년분들은 요이 밝은 컬러의 가방으로 포인트를 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 이번에는 베스트입니다. 중노년분들에게 이 베스트는 멋스럽게 보이는 옷입니다. 첫 번째 사진을 보시면 요이 화이트와 블랙과의 컬러 매치이며 스카프로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요, 이 체력이 있는 분들도 베스트를 입으시면요, 날씬하게 보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권장하는 스타일 중에 하나이며, 또한 이 목걸이도 아주 길게 늘어뜨리셔서 더 날씬하게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세 번째는요, 70세는 더 넘어 보이는 분인데요, 긴 난방과 긴 목걸이로 세련되고 멋스럽게 코디를 하였습니다. 더군나이 노년에는요, 백발의 머리 색상도 너무 아름답게 보입니다. 네두 번째는요 A라인 옷과 또한 바이어스 재단으로 된 옷입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A라인이나 아니면 이 바이어스 재단으로 된그 옷을 입으시면요 배가 나오신 중년분들은 바이어스 부분에 여유분이 생겨서 이 배가 나온 부분을 저희가 커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옷들도 입으시면 중년분이나 노년분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는 옷 중에 하나입니다 네 에일라인 옷 바이어스 재단 옷입니다 이세 사진 다 에일라인을 이용한 코디입니다 이 에일라인은요 배가 나오신 분들에게도 잘 어울리는 스타일입니다 또한 옷의 심플함을 피하기 위해 긴 목걸이로 포인트를 주었는데요 저희도 이것을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에일라인 옷입니다 첫번째 옷은요 편안한 에일라인 상의와 상이 넓은 큐로 팬츠와의 코디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요. 바이어스 재단된 상의인데요. 이 바이어스 재단, 즉사선으로 재단된 상의는 넓은이 생겨서요. 배가 나온 중년 분들한테 잘 어울리는 스타일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요. 편안한 에어라인 상의에 요즘 트렌드의 하나인 주름 스커트와 이렇게 코디를 했는데요. 중년에도 이렇게 편안하게 입으시면 되겠습니다. 편안하면서도 멋스럽게 연출할 수 있는 옷입니다. 첫번째, 탤런트 윤여정 씬인데요. 블루밍 스웨터에 편안하게 A라인 긴 스커트와의 코디고요. 두번째, 세번째, 네번째 다 A라인 스커트와의 편안한 코디 방법입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꾸안꾸 스타일로 입기를 원하시는 분은 이런식으로 입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는요. 쉬폰이나 레이스로 믹스 매치된 그런 옷입니다. 특히 중년분들은요. 그냥 검정색 원단으로 된 옷을 입는 것보다도요. 쉬판이나 레이스로 덧댄 옷을 입으시면 굉장히 세련돼 보이면서도 굉장히 아주 멋지게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한번 참조하셔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개의 사진을 보시면요, 이 검정색 원단으로만 만든 옷보다는요, 이시폰이나 레이스가 가미된 옷이 더 멋스럽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세 번째, 155cm, 87세 여배우인데요, 충분히 노년에도 이렇게 멋스럽게 입을 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원피스입니다. 이 원피스를 코디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원피스 위에 블레이저와 코디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 사진처럼 앞 단추가 있는 그 원피스에는 사진처럼 안에 검정색 라운드넥에 스카프와 멋스럽게 코디를 할 수도 있고요. 세 번째 사진처럼 날씨에 따라서 이 안에 화이트 티셔츠나 아니면 화이트 팬츠로 코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진은 요 허리에 주름이 있는 원피스입니다. 왼쪽은 미국에서 유명한 오프라 윈프리인데요 체격이 있는데도 앞에 주름이 있는 원피스를 입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배의 나온 부분을 가려주고요. 몸의 윤곽을 드러내서 날씬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이런 원피스를 선택해서 입습니다. 오른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체격이 있는 분들은 사진처럼 이러한 스타일을 입으셔야 하는데요. 만약 통이 넓은 일자형 원피스를 입으시면 체격이 더 거여보임으로 피하셔야 만 합니다. 진과일 코디인데요. 중년이나 노년에는 청바지도 여러분들이 한번 적극적으로 입으시는 것을 제가 권장을 해드립니다. 그 해외에는요 6 9세 린다라는 그런 할머니가 이 청바지로 다양하게 코디를 하셔서 입으시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또한 그분은 이 패션의 아이콘으로 불려지기도 하는데요 이 청바지는 아니면 또한 청치마도 적극적으로 입으시고 굉장히 아름답게 코디를 하셔서 저희가 또 주목해야 될분 중에 한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진과의 코디입니다 이 다섯 사진을 보시면요 73세의 할머니도 계시고요 또한 60세가 훨씬 넘은 분들도 계시고요. 이 나이가 드셔도 연령의 제한 없이 청바지와 난방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더구나 이번 계절은요. 데님과의 코디가 많습니다. 와일드 데님 바지에 데님 난방과 함께 코디하셨고요. 또한 빨간색 스웨터와의 코디, 긴 기장의 난방과의 멋스러운 코디입니다. 이 충분히 나이 드신 분도 데님과 코디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에도 데님 청바지와의 코디입니다. 이 청바지는요, 화이트 셔츠랑도 잘 어울리고요. 또한 검정과도 잘 어울리고요. 화이트 셔츠와 베이지 가디건과 또 와이드 팬츠와 아주 멋스럽게 코디를 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데님과의 코디 방법입니다. 두 번째 사진은 73세의 린다 할머니의 청 스커트와의 코디고요. 또한 검정색 원피스에 청자켓도 어울리고요. 또한 청자켓으로 아주 캐주얼한 코디도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나이 들어도 충분히 청도 잘 어울린다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스카프입니다. 이 스카프는요. 굉장히 좋은 아이템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도 스카프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이 스카프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단색이 굉장히 더 좋은 것 같아요. 제 경험상에는요. 이 스카프는 사람을 굉장히 돋보이게도 하고요, 굉장히 세련돼 보이기도 하고요, 또한 우아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네 다섯 번째 스카프와의 코디인데요, 중년에 빠질 수 없는 스카프와의 코디입니다. 멋스러움을 연출하는데 필수고요, 목 주름 때문에 고민할 때도 필수. 또한 보온 효과가 있는 필수 아이템이기도 하고요, 날씬하게 보이는 데도 아주 필수입니다. 이 사진처럼. 다양한 컬러와의 코디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도 스카프와의 코디 방법인데요. 이세 번째, 네 번째는 말씀드린 대로 73세의 린달머니인데요. 이린달머니를이 스카프를 굉장히 즐겨서 코디를 하셨습니다. 저는 이 4계절 다 스카프를 즐겨서 코디를 하는데요. 이 사진처럼 적극적으로 스카프를 이용하셔서 코디하시면 아주 올 겨울에도 아주 멋스럽게 저희가 코디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87세에 155cm 키의 주디 덴치 여사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요. 이 스카프의 다양한 코디 방법이고요. 저는 이세 번째와 이네 번째처럼 이 스카프를 왼쪽 어깨에 길게 코디하는 방법은 처음 보았는데요. 이런 방법도 아주 심장이 길어 보이는 효과가 있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조하셔서 선택하셔서 스카프를 코디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목걸이인데요. 이 목걸이는요. 옷을 심플하게 입더라도 근사한 목걸이를 하면요 굉장히 우아하게 보이거든요. 또한 목걸이를 함으로써 날씬하게 보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살펴보시면요, 네, 목걸이와의 코디입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어떠신가요? 이 목걸이를 추가해서 코디한 모습을 보니 이 목걸이와 이 귀걸이가 중요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적극적으로 이 액세서리와 이 코디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아주 굉장히 더 아름답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진처럼 참고하셔서 목걸이를 착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목걸이와 의 코디인데요 만약 이 목걸이가 없다면 어떨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목걸이를 길게 함으로 날씬하게 보이고요 또한 세련되게 보인다는 것을 저희가 사진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적절하게 목걸이를 사용하셔서 코디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모자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중년에도 노년에도 모자 하실 것을 제가 권장을 해드립니다. 이 모자는요. 자기 자신을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는 도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추위나 이 더위에도 저희 자신을 보호할 수 있지만요. 자기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이 수단 중에 하나인데요. 노년에도 이 컬러에 맞춰서 옷 컬러에 맞춰서 모자를 쓰게 되면 굉장히 우아하게 보겠죠. 더구나 키 작은 분들도 모자를 쓰시게 되면 키도 좀 높아 보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중년이나 노년이 돼서도 모자를 쓰실 것을 권장을 해드립니다. 네, 모자와의 코디입니다. 이 모자는 나를 아름답게 표현하는 한 수단입니다. 이옷 컬러와 잘 매치된 모자는 요 나를 더 아름답게 또한 우아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분은요. 아주 60세가 훨씬 넘은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모자로 잘 적절하게 코디를 하시면 아주 굉장히 더 멋스럽습니다. 고객분들 중에서 키가 작으면서도 좀 체격이 있으셔서 옷 입는 게 고민이라고 말씀하신 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요.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영국의 유명한 여배우가 있는데요. 그분의 키는 155cm입니다. 주디 덴치 여사라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은 굉장히 오랫동안 영국인들한테 굉장히 사랑을 받는 분 중에 음. 하나인데요. 옷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입으시는지 저희가 한번 살펴보고 이분처럼 자기 자신을 돋보이면서도 키가 커 보이는 그런 효과를 줄수 있는 옷을 어떻게 입으셨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가 작은 중년년분들을 위한 추가 설명입니다. 이 사진 속 인물은 요 주디 덴치 여사로 영국에서 가장 유명한 여배우며 87세 나이에 키가 155cm입니다. 네개의 사진을 보시면 요 이분의 옷 입은 특징은 안내 옷을 상하 동일한 컬러의 옷을 입으셨다는 거고요. 스카프를 이용하여 그 어깨에 길게 늘어뜨린다든지 목에 걸쳐서 화사하게 코디하여 그 체격이 있어도 키가 작아도 충분히 아름답게 코디할 수 있다는 것을 사진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들이 중년에도 노년에도 젊게 우아하고 멋지게 입을 수 있다는 것을 염두를 하셔서요. 오늘도 내일도 아주 멋지게 옷을 입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